아련한 거, 브로디카, 브로디카, 브로디카, 아왕디로 저는 배우들이나 가수들은 얇은 목소리 좋아해요. 예를 들어 배우들 신하균 목소리 약간 하이톤이시잖아요. 차분한 걸 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소리도 관상이다. 잘생기고 이쁜 거지는 있어도 목소리 좋은 거지는 없다. 이런 말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목소리 철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들어봤어요 어때요? 목소리만 들었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나운서 같은데? 어 그냥 부담없는 목소리 하얗고 키 크고 머리 약간 갈색의 강아지상 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목소리 말투도 말해도 돼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싫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다할때 약간 막히는 소리 아, 어. 조금 아쉽다 아. 너무 내성적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 톤은 좋으나 마지막 끝 처리가 아쉽다 그래서 평점 몇점 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78점 드리겠습니다 단 음... 65점 65점! 자, 다음 목소리 들어보자 두 번째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원백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 어, 코멘트 바로 들어갔나요? <웃음> <웃음> 이분은 목소리는 좋은데 말투가 안녕하세요 권은말 아, 귀찮아하는 것같아 아, 중요하죠 그리고 예의 없던고어 맞아 자기 권리를 못할것 같아 방 청소 잘안할것 같아 맞아 뭔가 어안할것 같아요. 어.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말투도 좀 중요하네. 목소리뿐만이 그치. 아니라 평점 이거는 50도 못 먹어요. 한 35점 되겠습니다 어, 오케이. 60점. 왜요? 저는 래퍼 분들은 목소리가 좀 높아야 된다가 좋아요. 어? 아. 아닌데? 음 5원도는 엄청 낮은데? 아 뭔가 래퍼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다. 오케이. 네, 라온.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격이 좀 급해요. 처음을 처음이라고 했어요. 트렌치코트 입을 것 같은 목소리야 응. 그래서 내가 첫 번째랑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정장 입었을 것같은아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유준호님 아니에요? <웃음> 나이분 성대모사 하는 거 되게 많이 들어서 딱 들려 <웃음> 평점은? 아 이분은 제가 후하게 드리죠 81점 저는 한 40점 근데 아까 그전 사람이 35점인데 5점 차이밖에 안 나요? 아 그럼 50점 하자 목소리 좋으니까 네, 목소리 좋았거든 네, 50점으로 하자 92점으로 가자 보라색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대표님이네 아 잠깐만 최악이에요 <웃음> 이거 선페리님 아니야? <웃음> 어 진짜 싫은데요? <웃음> 근데 저는 저는 썬피디님 목소리를 들으면 항상 들었던 느낌이 신뢰가 있어요 똑부러질 것 같아요 맞아 몇 점? 저 웃음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들것 같아서 진짜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18점 와 솔직히 목소리는 우리가 원하는 설레는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인성이 좋아 보이긴 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55 어? 55 그래서 55? 어, 블랙 시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선이 얇은 느낌이잖아요. 음. 그렇죠. 미션은 스타일. 나이는 한 18세에서 22살까지. 오. 저는 약간 그분 생각났어요. 배우 구교환 님. 아 어! 그죠. 오! 그분이 목소리가 좀 특이하거든요. 오. 구교환 님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저는 너무 미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어. 하이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40점. 저는 60점 드리겠습니다. 어, 60점. <웃음> 다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뭐어때요 요리할 것같아거어떻이어 이거 거느떻함 이거 어떻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이들어가있어요 만나서 반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저는 일단 어쩔 네. 것 같냐면 느끼하고 뭔가 꾸며진 모습일 것 같아요. 어어어 아, 정확하면 돼, 이거. 입안 공기를 다 내뱉을 것임... 것은... 저는 77점 드리겠습니다. 어, 나쁘지 않네요. 요리할 가것 같은 목소리는 좋다. 그러면? 아, 약간... 느끼한 거 느끼한 거잘못 먹어가지고... <웃음> 그게 뭔 상황이야, 목소리랑! 아니, 이거 내내내 내, 내 개인적인 거가 아니에요? 어, 맞죠? 똑같이 60으로 갈게요. 목소리는... 조심. 말투가 중요하네 생각보다 마지막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병 산휴마 잘못 잡으십니다 네 잘못 잡으십니다 <좋습니다>. 아 코멘트 <웃음> 왜 44예요? 40점 죽은 좀 그러니까 <웃음> 야 그래도 이 사람보다 훨씬 낫네요 뭔가 일을 못할 거 같은데 어? 답답할 거 같다 무릉도 어, 살인마일 거같은아 없어서 나까지 무기력하게 만들어. 맞아, 맞아. 그래도 목소리가 좀 얇으면 힘있게. 응. 안녕하세요. 어, 맞아,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 불 달았는데? <웃음> <둘다> <웃음> 저는 십점. 10점. 오케이, 십점으로 갈게. 자, 이렇게 목소리 첫 인상을 알아봤는데요. 제일 좀 처음 높은 사람은 브라운이에요.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역시 제일 높다. 목소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아이 사람 유튜브 도저, 도저 많을 것 같고 옛날에 막패북에서 아, 엄청 활동했을 것 같고 세븐 네, 나이츠 광고할 것 같고 <웃음>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음은 이제 똑같은 색깔의 사람이 다른 멘트를 한 거예요 음, 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아까 그첫 번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경우 아이씨! 어? 왜 여기 있어요? 당신 여기 있으면 천국은 두 가지 키고 시켜줘 임유진 명예소방관 아씨! 시켜줘 김민수 명예 소방. 시켜줘 전년주 명예 소방관. 어, <웃음> 명예 소방관 오. 아! <웃음> 아! 아! 뭐야? <웃음> 뭐야? 무슨 <웃음> 거야? 설렜어요? 아 뭐야? <웃음> 어,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어. 애 <웃음> 예, 목소리가 일단 능글 맞아요. 그래서 호감형이긴 해요. 응. 음. 참 좋은데요? 어 좋다. 평점 네. 몇 점? 긍정적인 사람일 어. 것 같아. 오. 자몇 점? 우와. 괜찮지 않아요? 오 어, 괜찮아, 아, 나도 괜찮아. 근데 멘트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목 eyesight> <비싸잖아요>. 어, 진짜. <웃음> 맑은 느낌이라 내가 더럽힐 것 같은. 좋아요, 좋아요. 네, 더럽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우, 저 진짜 흙탕.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구십 점 늘렸죠? 와, 쉽지 않네. 아니야, 멋시거든두 번째 분의 고백입니다. 어, 네, 여기 있어요. 당신 여기 있으면 청국은 맛있시키고 왜 멈춰? 왜 멈춰? 면자가 다 똑같네. 아! <웃음> 소민이 <웃음> 떨어졌어요? 소민이 퍼 소민이 못 나갈 것 같아요. <웃음> 발음이 안 좋아지고? 일단 고백을 받았는데. 네? 눈치 보이. <웃음> <웃음> <웃음> 왠지 모르게. 어, 왠지 모르게 <웃음> 내가 강제로 협박을 했나? <웃음> <웃음> 왜 여기 있어요? 어? 내가 여기 있었으면 안 됐구나. 어, 근데 약간 침대의 느낌은 나긴 한다. 아 맞아. 그치? 침대것 같긴 해. 그래서 매, 평점? 한6 0 점. 세 번째 분에 고백할 때입니다 왜 여기 있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키고 시켜줘 김순명향서 방관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와, 최고 점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 느끼했어요. 응, 오바 많이 떨것 같은데 어, 호들가 많이 떠네 호들갑 쟁이 아니 근데 있잖아요. 확실히 연기를 하시잖아요. 정성값 정성으로 값을 젖어요? 근데 약간 연극하시는 것같잖 않아? 음, 이 사람은 손이개 좋다 배우이신 것 같아 목소리 어땠어요? 좋아요 좋긴 뭔가 부드러워 보여 약간 라떼 같은 느낌이랄까? 자 평점 어! 45점 그래도 음. 고백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음. 살짝 과식이랄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다음 블랙이에요 어? 왜 여기 있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청구권 누가 지키고 시켜줘 김미소명예소 관관 랜덤 채팅에서 <웃음> 별로 안 좋아요 33점! 70점이었는데 미소전이 야! 미소전이라네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웃음> 어? 근데 나는 뭐 소소한데? 겁나 잘것 같아요. 고백을 공부처럼 할것 같다. 어, 공부 겁나 잘할 것 같고 엄마 말 정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어, 나는 여기 더더 더 보시자면 뭐 소박한 청년. 아 맞아요. 어, 느낌. 약간 순수함이 좀 느껴지는 어, 근데 트랙터를 겁나 잘 몰고 농사 겁나 잘하고 아, 그런 느낌이야. 평점 몇점 반응 가네. 아, 반응 간다. 69로 갈게요. 자 이게 이제 대망이에요. 들어보세요. 어? 왜 여기 있어요. 당신 여기 있으면 천국이 되다시거든요. 스켜줘김 미소, 명의 소방관 코멘트 어떻게 하실래요? 살짝 하이톤이죠? 음. 목표가 얇아요. 아. 그래서 깐죽거리기 잘할 것 같아요. 고백이 아니라 깐죽거림으로 오해하기가 쉬울 어. 것 같다? 고백하면 먹히는 줄알것같은데 <웃음> 어. <웃음> 이거 잘하면. 너무 그거 들어가 있는 거아니에요 줄 아는 것 같은. 표정만 음. 아, 기분이 더러워요 이런 목소리로 하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가식이 느껴지죠? 오 가증스러워. 아 힘들었다. 또 있네. 다음 다음 빨리 따라가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왜 여기 있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천국은 너가 지키고 지켜줘. 전원 조명에서 방관. <웃음> <웃음> 그니까 이거 진짜 처음에 이분은 어. 별로였는데 어. 지금 제일 괜찮은 분. 어. 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진짜. 뭔가 제일 조심스러운 고백이었 같아요. 어. 나를 뭔가 어.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듯한 느낌. 갑자기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 진정성이 있는 사람으로. 어. 어. 좀 깔끔해졌어요. 약간 직장인 느낌? 연상 느낌? 임팩트는 없음. 최종 오십 분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왠지 평범한 사람인데 왜 그거 있잖아 이상형이 아 그냥 전 평범한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모두의 이상형인 평범한 사람 이런 느낌 네. 좀 괜찮은데요? 네. 아, 근데 이분도 좀 약간 배우 같아 음, 맞아 자연성. 나도 그말 할래 괜찮은데? 연기의 문제일까? 연기를 잘 하시네요 어, 저좀 높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이점 왜냐면 내가 좀 선호하는 중저음인데 좀잘 어울렸으니까 응? 음? 왜 여기 있어요? <웃음> 왜 멈춰요? 왜 멈춰? 아더 너무 듣기 힘들어요 아. 진이 여기 있으면 참고분두까지 키고 어? 근데 이 사람 좋은데? 어, 이 사람 약간 애니에 나올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 맞아, 맞아. 어. 아, 무서워요 아, 이건 무섭죠? 어, 무서워요 무섭다 고백이 아니라 살인 예고 어? 왜 여기 있어요? 하는 순간 저는 어. 약간 도망갈 것 같아 압도됐다 도망가고 싶었다 <웃음> 근데 제 스타일 너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 55점 드릴게요 만 5점 5점 5점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자유멘트입니다 궁금하네요, 자유멘트 어떤 자유멘트를 쓸지 싸이월드 W 리플 파이팅 <웃음> 목소리는 어때요? 근데 목소리는 내 진짜 좋아요아 목소리가 이건 최고야 여기는 목소리가 좋다 네, 잘생겼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너무 무난한데? 이분은 음. 안녕하세요가 제일 좋아 맞아 안녕하세요. 점점 깎이고 있어 저는 너무 무이 건조하다 내가. 하나도 파이팅이 없었어 아. 멘트를 살려주지 못했다 음. 40점 드릴게요 아, 평점 90점 어 90점 난 여기서 제일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미소야 산것좀 그만 먹어. <웃음> 괜찮은데? 나까좀 부자연스러웠잖아 음... 말투랑. 근데 이렇게 일상어는 너무 좋은데? 자유 멘트랑 투리 얘기도 투리가 어,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60점 드릴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엄청 낮아졌네요. 인사는 막 90점 이렇게 드렸는데. 다음은 이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볼수 웃긴데 이 사람? 개그로 가시네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가 종점으로 향하고 있지만 후보 네명 누구도 만전 자리가 편치 않다 아니 봐봐 근데 배우 같아 목소리 응. 너무 좋아 그냥 배운 거 같아요 네 사람은 맞아 한계속 판세가 어? 바로 적습니다 한번 웃어주면 자기 좋아한다고 착각할 거 같아 복학생 선배 같은 낄끼빠빠 <웃음> 못할 듯? 평점 몇 점인가요? 아까 그래도 그분보다는 전나왔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50점, 50점. 오? 어 17점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와서 일단 본인 목소리를 잘,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 자기가 여기 잘 어울리는 걸 음. 안다 대배우가 배워주세요. 70점 드릴게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또비되사죠 날이 적당해서 심기가 아, 불편한데요. <웃음> 할 거면 끝까지 하던가 감성 문구를 음. 좋아할 것 같다 아 그게 이상한 진짜 연하 같아요. 평점 얼마 주시나요 사실 사십. 어 연하를 연하를 좋아하네. 저는 <웃음> 목소리는 어때요? 생각도 안 해요. 인풋도 없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멋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이 참 차지긴 해요. 어, 괜찮은데?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농담 속 진실이 음. 있는 스타일. 나는 오재민 사랑 <웃음> 근데 자기가 재밌는 줄 암. 35점? 어, 35점 어소지 어때요? 진짜 살분 아니에요? 네 유진아, 야채 좀 먹어줘 뭐야? 아 죄송해요 <웃음> 이거 언니가 어떤 반응을 했을지 너무 궁금하다 무조건 소리 질렀어 야채 좀 먹어줘 <웃음> 이런 식으로 야채를 건넨다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못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어려가지고 음침해 보여요 음침해 보인다 음침해 보이몇 점? 나쁘진 않아? 그게 다내 스타일 아니지? 사5 아, 오케이. 유진이 야채 먹으라고 걱정해 줬으니까 20점 드릴게요. 60점 드릴게요. 약간 점수 감각 잃어가시는 것같은 맞아요. 뭐. 그 말이 맞아요. 지금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노래라도 한곡 불러 드릴까요? 하지 마! 부끄러운데. 아아 아. 아 <웃음> 아 1.8점 왜 1.8점이죠? 18도 아깝네요 노래 잘했던데아 오늘 어, 재밌다 유쾌하네요 어, 아 괜찮은데요? 웃긴데? 아니 어, 저 괜찮은데요? 똘끼가 있네 어, 또라이네 똘끼네 아, 또라이였네 저 영두인 줄 알았어요 순간 너야? 아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좀 충격이야 이런 거 못할 것 같은 목소리였어 오! 전 매력 있어요 나름 유머로서 한 친구일지도? 그렇죠. 반전 매력 반전 큰... 매력이기 때문에 50... 5점 드리겠습니다 와. 자 베스트와 워스트 봅시다 자 하나 둘 말하기. 하나, 네팔스트, 하나. 하나, 둘, 셋, 초록이! 초록이는 어딜 가든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음. 타다 저는 일단 그냥, 그냥 갈색이 전반적으로 다 제일 괜찮았어요. 제가 조금 선호하는 목소리였고 가장 말투랑 목소리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뭔가 이미지가 그려지는? 누가 봐도 유준호님인데 이거어 근데 저는 실제로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여기서 뵙네요? <웃음> 인사, 인사드려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맨날 뵙고 싶어요. 네, 신기하다. 저는 워스트결정돼 있어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노란색. 하나. 노란색이 반전 매력을 보여줬지만 이 사람 진짜 답답할 겁니다. 진짜. 그리고 맨날 자기 전에 전화로 목소리 들으면 빡칠 것같아 <웃음> 자, 워스트는 레드님. 스낵이 있는 목소리는 좀 그렇다. 사실 표준어를 쓰셨으면 좀더 점수가 올리지 않았을까. 응. 너무 억지사투리 느낌이 약간 들어서 아쉬웠다. 목소리 자체는 좋으세요. 중저음 베이스가 그래도 평탄 친다. 음, 매력은 있다. 뭐 자다 깬 목소리가 좀 최고죠. 잃어났어. 잠긴 목소리. 목소리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추측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목소리도 중요하다. 아, 그건 그렇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21세기 가장 필요한 일이지 않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자 유진진 꾸베의 목소리 남자 목소리 선호도 알아보기 네, 대성공! 네, 공... 안녕! 시켜줘라. 융유진 명예소방관. 잠깐 잠깐 잠깐. 그러면 정원이 포함하면 베스트 누구예요? 아 당연히 정원이죠. 아 그래? 오 당연히 정원이죠. 아 그래? 네. 역시.